자 이제 프랑스의 지역의 기그 지역별로 보시게 되면 포도 품종이 지금 크게 보시면 이쪽 이쪽이 이제 지중해 쪽아 이쪽이 대서양 쪽이고 이쪽이 지중해 내륙 쪽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중해 쪽이죠. 지중해 쪽이고 이게 내륙 쪽이고 이쪽도 내륙 쪽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갈수록 위도가 올라 쿨클라이시고좀 따뜻하겠죠. 이쪽으로 해변가로 올수록 아무래도 습기가 많겠죠. 이쪽으로 갈수록 내륙으로 가서 들어야겠죠 이거에 따라서 포도품종이 크게 보면 이렇게 나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르도죠. 보르도 지역 쪽으로 보게 되면 메를로, 까베르네, 쇼비뇽, 세미용, 어, 소비뇽, 블랑 같은 화이트와인과 레드와인 되고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보시는 것처럼 따뜻한 지역으로 오게 되면 로우이나프로방스 라그도 루시용으로 오게 되면 생소, 무베드르, 그르나슈, 시라 이런 게 되고요. 북쪽 점 올라오면 감에 여기가 부르고뉴 지역입니다. 보졸레 지역이죠. 가메이 가고 더 올라가면 피노누아, 샤르도네 대표 품종입니다. 그 다음에 더 올라가서 이쪽이 이제 샹파뉴 지역이나 알자스 지방으로 가게 되면 게브르스트라미노 리슬링, 실바노, 피노누아, 아 피노블랑, 뭐 피노누아 이렇게 재배가 되는 거죠. 실바노나 여기 보시는 게브르스트라미노 리슬링 이런 것 쪽은 요 위가 독일입니다. 독일 지역하고붙어 나서 나는 와인에. 포도품종들이 이렇게 지역별로 보시게 되면, 여기가 프랑스죠. 프랑스 지도를 따와서 갈라보면, 이렇게 지역별로 포도품종이 나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오늘은 그 3대, 프랑스 내의 3대 생산지역인 보르도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르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도상에 여기에 위치합니다. 대서양이 있고, 이게 강입니다. 지롱드 강이 있고요. 더 내려가서 고그 지역만 뜯어서 보시게 되면 지역이 이렇습니다. 여기가 매독지방이 되고 여기가 대서양이 됩니다. 매독지방이 되고 지롱드강이죠. 여기가 우한, 좌한 우리가 보통 와인 공부할 때 나오는 건 대서양을 육지에서 바라봤을 때, 바다를 바라보고 내가 섰을 때 왼쪽이 좌, 그러니까 레프트뱅크, 오른쪽이 그 라이트 뱅크가 되는데 왼쪽이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매독. 세계적인 1등급 와인들이 나오는 지역이 바로 이 메독 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이 보르도 지역 전체에서 여기 그라브 지역이 있고 여기 소떼른 지역이 있고 단맛 나는 와인만 나오죠. 여기가 앙트르드메르 지역이 될 테고 여기 밑에 뽀모롤, 생떼밀리용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이름들만 보시게 되면 여기가 메독, 그 다음에 그라브, 소떼른, 생떼밀리용, 뽀모롤 요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보르도에 관해서 들으시는 지명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앙트르드 메르라는 건요. 두 가지 강 사이에 두 개의 강 사이에 있다고 그래서 요게 앙트르드 메르라고 얘들도 좀 뻥이 심합니다. 프랑스애들이 이게 강을 메르라고 부릅니다. 바다라고 부르는 두 개의 바다 사이에 있는 땅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게 강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이 프랑스가 여러분들 유럽지도에서 보시게 되면. 아시아의 중국에 해당되는 셈입니다. 땅덩어리도 유럽 지에서 제일 크고요. 면적이. 그다음에 중화처럼 그리고 세계를 전명했던 적이 있는 나라가 사실은 프랑스인 셈인 거죠. 제일 늦게까지 근대사에서. 그래서 프랑스 애들은 자기들이 유럽의 중심국가라고 우기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 겁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한국말로 좀더 쉽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좌, 우한, 매독 그 다음에 뽕물을생테밀리오 앙트르 드 메르 지역이 있고, 소테른 그라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르도라는 본래 저기 자기 도시가 있죠. 도시명이 보시는 것처럼 보르도 지역은 300년 동안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영국 땅이었습니다. 본래 역사 중에서 그게 기간이 언제부터 넘어가느냐하면 여기 보시는 1137년에 이제. 그래서 1154년부터 이 땅이 영국 땅으로 갑니다. 그게 왜 갔느냐면 이 여인이 바로 아키텐 공국의 엘리노어라는 여러분들 가끔 뭐 영화 보다 보면 만화 영화에 엘리노어 공주 나오죠. 그 엘리노어가 바로 이 여인을 따온 겁니다. 이 여인이 본래는 그 보르도 지역 영주의 딸이었는데 처음에 결혼을 이여이 여인은 루이 7세하고 결혼 프랑스 왕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왕비를 1137년부터 1152년까지 합니다. 하다가 이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루이 7세가 앞에 그 유럽말로 성이 붙습니다. 성스러울 성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성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여자테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을 합니다. 하고는 이 여인이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면 이 악리 공작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할 때마다도이 악리가 공작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복도 많지 결혼을 했더니 이 남자가 떡하니 영국 왕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졸지에 결혼하면서 그 보르도 지역 땅덩어리를 들고 지참금으로 들고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영국 왕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졸지에 지참금 그 땅이 영국 땅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국 왕비가 1154년부터 1189년까지 되게 장수도 합니다 이 분이. 그고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화 드라마 같은데 역사 영국 영화 드라마 보시다 보면 이 여인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 리차 그왕그 아, 그 뭐죠 리차드 왕 사자 왕 얘기 나올 때도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오래하면서 전서 영국 땅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지의 영국 사람들이 이제 보르도 땅에서 나는 그 와인들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 땅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여인이 결혼할 때만 해도 매독 지방 땅은 해안 지역의 늪지였습니다. 와, 아직도 포도밭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라부 지역의 와인들이 영국 땅에 많이 팔렸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팔리고 하다가 이제 백년전쟁을 드디어 치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백년전쟁이 1337년부터 1453년까지 터집니다. 이 과정이 뭐냐 하면 우리 와인 역사에서 볼 때는 뭐냐 프랑스 애들은 드디어 이 보르도 땅을 영국이, 저 프랑스가 영국으로부터 뺏어오는 과정이 이 백년 전쟁입니다. 얼마나 프랑스가 힘이 없었으면 백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치르다가 결국 마지막에 어떤 여인이 나타납니까? 네, 이 여인이 등장을 함으로 인해서 겨우 땅을 뺏어옵니다. 이게 누굽니까? 잔나르크입니다. 잔다르크 때문에 땅을 찾아오고 이때 프랑스들의 위대함은 또 이게 있습니다. 영국 애들이 되게 미웠지만 여러분들 이 잔다르크라는 영화를 보시다 보면 거기에 하얀 수염의 장군이 하나 나타납니다. 영국군 장, 장군입니다. 이 영국군 장군 이름이 뭐냐 하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딸보입니다. 영어로는 탈보트가 되는 거죠. 이 탈보트 장군이 너무 위대했던 거예요. 영국 애들도 이거 이겨내느라고 힘들었던 거예요. 잔나를가 겨우 해갖고 무찔렀어. 그래서 이 탈버트가 워낙 위대한 인물이다 보니까 자기들 땅에 그 와이너리 하나를 그 샤또 딸보라고 아예 이름을 영국 왕 이름을 지어서 해놓은 겁니다. 이게 사실은 프랑스 5등급 중에 4등급에 불과한 그와인너리입니다 우리나라 유명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 영국 입장에서 보세요. 15세기에 지 땅을 뺏기고 나니까 영국하고 이제 프랑스는 적대 관계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프랑스 보르도의 와인을 영국 왕실에서 아심 귀족들이 먹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와인이 사라진 거예요. 프랑스 와인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대안으로 찾아간 게 스페인과 포르투갈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와인들이 발전을 하는 근데 그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어인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영국 치아에서 이렇게 이제 보르도가 중요한 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보르도와 영국 사이의 와인이 무역이 번사할 때 옛날에는 병이 없었을 테니까 오크통에 담아서 옮겼을 겁니다. 그 오크통이 지금 이렇게 900리터짜리에 대량으로 옮겨갔고요. 그때는 클레레라고 이제 얘들이 영국 애들이 불렀었습니다. 클레레라고 불러서. 어, 맑은 술, 뭐, 이렇게 해서 불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그라부지역이 유명하다, 매독이 유명하게 된건 17세기입니다. 왜 유명하게 됐느냐? 17세기에 네덜란드 애들이 그 프랑스 애들하고 한자동맹이라는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시지만, 네덜란드는 수면 아래에 있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개간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발전한 게 네덜란드입니다. 걔네들이 이 프랑스 매독 지방, 고르도 지방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땅을 이렇게 개간을 해서 메워라. 늪지를. 그래서 메운 게 메독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 다 자갈 땅이고 잘 메워지다 보니까 거기서 자갈 땅이나 모래 땅에서 포도나무가 잘 자라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17세기부터 메독 지방이 발전하면서 그쪽 지방의 와인들이 고그 조금 직전이겠죠 16세기부터 이제 발전하기 시작해서 17세기에 본격적으로 메독 지방이 개간이 되면서 이제 와이너리가 커 갖고 그때부터 영국에 다시 이제 수출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한 2세기 동안 수출을 못 하고 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 더 좋아진 게 뭐냐면 그 전에는 이제 그라부 것만 먹다가 이제 새로운 지역의 매독 지방에 또 와인까지 먹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2세기가 흘러서 19세기쯤 와서 이제 한 200년이 흘른 는 1855년도에 와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샤또 등급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재밌는건 뭐냐면 프랑스, 파리는 영국 땅이었다 보니까 보르도 지방 와인들을 파리의 왕족들은 못 먹었던 겁니다. 거리상으로도 육로 이동이 더 힘들었으니까. 그 지리적 조건으로 보시는 북위 45도쯤에 이게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 지운도 강가에, 이게, 아키텐 지방이라는 름이 아쿠아, 물이라는 뜻이었고요, 유 게, 대서양을 향해서 세계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난한 해양성 기후고그 난리 멕시코 만류 역량으로 해서, 대서양 바람과 악천을 막아준 소나무 숲도 있고요, 여기에. 그래서, 일조량이 풍부고기온이 높아서, 와인 갖고 오게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겨울도 꽤 온난한 편이고, 여기는 겨울이 건기고, 아, 참, 겨울이 우기고, 여름이 건깁니다. 그래서 와인이 익어가는 여름철에 건기다 보니까 굉장히 잘 익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버리면 작황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빈티지를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포도가 잘못 익으면 원재료가 나빠지니까 좋은 와인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과학문명이 특히 덜 발달했을 때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때 독특한 때로 하라고 그래서 여기 자갈 토양과 석회질 토양, 점토질 토양들이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크게 보면. 조금씩 섞여는 물론 있겠지만 주 토양의 품질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 안쪽은 주로 자갈 토양이고요. 그 다음 우한쪽은 주로 석회질 토양이고요. 그 다음에 우한쪽도 점토질토양에서포요롤 같은 경우는 점토질 토양이 섞여 있습니다. 좀. 그리고 보르도에서는 그럼 어떤 와인이 생산되느냐. 레드와인, 드라이 화이트, 스위트 화이트, 로제, 스파클링, 브랜드인데 보르도에서 나는 스파클링 와인은 크레망이라고 밖에 못 부릅니다. 샴페인이라고 못 부른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샴페인이라고 부르면 프랑스의 샹파뉴 지방에서 생산되는 3기압 이상의 와인만을 우리가 샴페인이라고 붙이고 프랑스 내에서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스파클링 와인은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더라도 크레망이라고 밖에 못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종류별로 생산 비율 조금 보시면 보르도가 레드 와인이 80%, 화이트 와인 15%, 로제 와인 3%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르도와 부르고뉴, 그러니까 보르도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보르도는 블렌딩을 합니다. 다양한 구역에서 다양한 품종으로 블렌딩을 하고요. 블렌딩 비율은 또 해마다 바뀝니다. 작황에 따라서 그 포도 품종에 따라서 어느 해는 어느 게 먼저 있고 덜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블렌딩은 언제 하느냐 하면 보시는 것처럼 포도용으로 수확해서 양조한 다음에 블렌딩해서 숙성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포도 품종별로 양조를 해서 일단 섞습니다. 한 통에서. 그리고는 다시 또 숙성적으로 들어갔다가 스테인레스 옥통 숙성하는 경우는 옥통으로 아니면 다른 데로 갔다가 이걸 다시 또 블렌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변칙적인 건 있지만 대체적인 건 이런 방식으로 섞는다. 품종 간에는. 그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보르도는, 어 양대, 세계, 그, 원산, 본산 중에 하나죠, 와인의 그래서, 여기, 포도 품종으로는 보시면 메를로, 까베리, 슈 까베리, 프랑, 세미용의 세계 최대 생산지가 되고, 보르도 재배 면적의 15% 밖에 화이트 품종을 재배를 안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88%, 아까 82%에서 88%가 레드 품종을 재배하고, 이건 해마다 조금씩 바뀌거나, 좀 이제, 기간을 두고 좀 바뀌어 갑니다. 농민들의 그 심는 거에 따라서. 우리도 양파가 해마다 어떤 때는 싸졌다, 어떤 때 비싸졌다 하는 건 똑같습니다, 얘네도. 이건 근데 포도밭은 조금 더 달라집니다. 왜냐면 포도밭은 적어도 심고 나서 3년 뒤가 돼서야 포도 열매를 맺기 때문에 최소한 한 10년 정도를 보고 포도밭은 개간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마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5년 내지 10년을 두고 비율이 조금씩 바뀝니다. 까베르네 쇼비뇽은 보시는 것처럼 세계 2위의 면적을 자랑하고요. 메를로는 세계 1위의 면적을 현재 자랑하고 있는 지역이 에, 여기입니다. 보르도고요. 메를로, 까베르네 쇼비뇽, 까베르네 프랑, 기타 이렇게. 메를로를 많이 재배하는 이유는 메를로가 상대적으로 어디서나 잘 자라는. 그래서 좋은 친구라고 우리가 예를 들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화이트 품종은 세미용, 소비뇽블랑, 미스카델, 기타, 뭐위니블랑이니 꼴롱바르니 이런 기타 품종들도 되고 레드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품종들 외에도 여기 뿌띠베르도, 말베, 까르메네르 이런 것들이 여기도 그 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르도라는 큰 지역 내에서 보시면 메도, 그라브, 우리가 흔히 알고 리브르네 지역 내에 소떼른이 있고 그 밑에 다시 오메독, 생태스테프뽀이약 생줄리앙, 마고 기타 지역. 그다음에 오메독, 밤에독으로 나뉘고 그라브 내에 다시 빼삭글레오양과 기타. 리브르네 지역 내에 생태물양 포모롤, 기타가 있고 소떼른도 소떼른과 바르사기 크게 보면 나뉜다는 거죠. 이렇게 크게 이제 서이 소떼른 지역은 크게 보면 여러분들 그 레드와인, 아, 스위트와인이 스위트와인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매독지방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제일 중요한 땅이 되고요. 좌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매독지방 내에서도 이게 밤매독이고 뒤가 오매독인데 거기에 보면 생대스테프, 뽀이악, 생줄리엥 조금 떨어져서 마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생대스테프, 뽀이악, 생줄리엥, 마고에 주로 이네개 지역에 지금 보르도에 6, 5등급의 그 그분류의 특일 등급 샷도들이 그랑크리 샷도들이 여기에 요네개 지역에 주로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급을 보시면 1등급은 그 다섯 개, 2등급 14개, 3등급 14개, 4등급 10개, 5등급 18개 총6 1개 샷도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시는 르도 그랑크리 등급의 5개 등급 안에 들어가 있고 이중에서 유일하게 바뀐 건 1등급은 처음에 4개였는데 지금 다섯 개로 된건 2등급이었던 샤토부통실드가 1973년도에 그때가 아마 시라크 대통령이 농림부 장관인가 할때 그때 이게 1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일하게 그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게 되겠습니다 아 조금 더 하고 식사를 하시죠 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보르도 레드 AOC는 보르도, 크게 보면 이제 보르도라고 여러분들 레이블에 적힌 게 있고요. 보르도 슈비에리에라고 적힌 게 있고, 매독 적힌 게 있고, 지역 적힌 거, 마고, 뽀이약, 생태미, 뽀물롤 그라브, 빼삭레오냥, 요렇게 레드 등급들이 보통 레이블에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지역으로 내려가서 보르도는 우리로 따지면 하나의 그 도가 되는 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독하면 그 안에 군이 되는 셈이 되겠죠. 그 안에 다시 오메독증 들어가면 이렇게 항에 면이 될 테고, 그 안에 다시 뭐이 마곤이, 뽀이야겐이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로 따지면 하나의 뭐리 컨셉이 되겠죠. 따지면 동뭐 이런 컨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 화이트 와인 AOC는 보르도, 앙트르 드 메르, 그라브, 빼상을 내고 그냥 이렇게 그네 개밖에 없고요. 스위트 화이트 와인 AOC 같은 경우는 볼도 숙베리에. 그다음에 그라브 슈베리에 바르삭, 소떼은 이렇게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데샤토가 지금 그랑 크리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프리미에 크리 하면 헷갈릴까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퍼스트 등급입니다. 영어로는 퍼스트 그로우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크리가 그로우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프리미에가 브르고뉴에 가게 되면 그랑크리 등급이 있고 그 밑에 프리미에 등급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프리미어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브르고뉴에서 우리가 보통 프리미어는 그랑꼬리 내에서 그냥 1등급, 특1등급을 얘들은 부르고, 맞아, 보르도에서는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샤또 무똥 로스 칠드, 그 다음에 샤또 라핏 로스 칠드, 이건 사촌관입니다. 그 다음에 조상은 사촌관이고요. 그 다음에 샤또 라뚜루, 샤또 마고, 샤또 오브리용인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얘들만 매독 지방에 있고 얘는 샤도 오브리옹은 어디에 존재하느냐 하면 얘는 사실 빼삭레오냐 그라브 지역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 얘가 왜 그럼 여기 5등급 안에 낑기게 됐느냐. 딴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영국에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유행했던 게 그라브 와인이라고 그랬죠. 그때 그라브 와인 중에서 얘들이 영국에 제일 먼저 건너가서 제일 1등급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매독이 나중에, 매독지방이 나중에 개발되면서 얘들이 나중에 영국으로 수출이 됐던 거고. 그래서 영국인들한테는 얘가 먼저 알려졌던 거죠. 지금에 와서는 얘가 그렇게 먼저 비싼 애가 아닌데 옛날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1855년 당시에는. 그래서 얘가 1등급이 돼버 얘도 그냥 지역은 다른데 얘도 1등급으로 저기 그라부 지역에도 불구하고 매독지방이 없는 얘가 낑겨 들어갔고 보시는 것처럼 각자의 특징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독 빅4의 메독 지방 내에 있는 중요한 생떼스테프, 그렇죠? 여기도 보면 메를로 중심이 비중이 높아서 부드러운데 최고와인은 샤또코스테스드르네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등급 와인입니다. 근데 음에 뽀이악 지방의 남성적인 묵직한 뽀이악에 사실은 최고와인이 제일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샤또, 라또, 라필노스, 무똥노스 그 5대 샤또 중에 세개가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줄리앙에 여러분 보시는 레오빌라스카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밸런스가 좋고 맛과 양이 화려하죠. 그 다음에 마고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샤또 마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테밀리옹 지역은 우한 지역입니다. 여기가 생테밀리옹고그 옆이 뽀모롤인데 예, 보시는 것처럼 중세도시입니다. 예, 생테밀리옹은. 옛날에는 여기가 더 먼저 발전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메를로와 까베네 프랑이 많이 길러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그생데밀리옹뽀물롤입니다뽀물롤은그 옆이죠.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래 그 주변과 이렇게 관계가 된다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생데밀리옹 마을입니다. 보는 것처럼 이렇게 대표적인,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빌딩을 지은 돌들이 라임스톤이라는 돌인데 굉장히 잘 부스러집니다. 잘 잘라집니다. 화강암처럼 단단하지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이 건축을 짓느라고 이 돌들을 캐내느라고 땅을 파들어가면서 우리 석탄 캐듯이 광맥을 따라 들어가서 돌 캐내려고 땅을 파들어갑니다. 그거 파고 남은 그 땅들이 동굴이 남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동굴에서 그게 와인셀러가 되는 겁니다. 얘들이 와인셀러 따로 판게 아니라 거기에 이미 건물질라고 돌캐내고 보고 나니까 지하였고 포도를 거기서 가 저장시켜서 만드니 온도 조절, 옛날에 온도 조절할 필요가 없잖아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서늘하고 습도도 적정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12도에서 14도 와인셀러의 적정 온도가 12도에서 14도 습도의 7, 60에서 70%라는 그 기준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미에 땅들 파갖고 하다 보니까 여기 심한 경우에는 이 안에 수십 킬로가 뚫려 있습니다. 서로. 가다 보면 막혀있기도 한데, 하여튼 뚫려있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칸을 나눠서 쓰기도 하고 이럽니다. 아직도 저걸 다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보시면, 여기는 꼭 한번 프랑스를 가보시게 되면, 제가 보르도 가보시는 건 별로 권하고 싶진 않지만, 제일 나중에 가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어요. 너무 상업적이라서. 근데 생땡빌리오 지금 정말 가볼만 합니다.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되게. 이건 아까 그 교회 쪽에서 아마 저쪽 그 들판을 바라보고 찍은 걸 겁니다. 이건 샤또 오존 쪽에 있는 어느 것 같습니다. 이 입구 쪽에는. 이 돌들 지금 보여드리려고 이제 라임스톤 같은 석회질 같은 도양 보여드리는 거고 여기 생태밀령의네 가지 토양은 보신 것처럼 그 하부 진흙층 위에 갈색 모래가 있는 게 있거나 모래 자갈이 있거나 진흙과 석회가 있거나 모래와 석회가 있거나 주로 이 석회질 땅들이 좋다고 하는 이유는 배수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자갈이나 모래를 선호하는 이유는 포도나무는 배수가 좋으면 뿌리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깊이. 그래서 뿌리가 깊이 박힐수록 땅 밑에서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을 더 뽑아올리기 때문에 저런 배수가 좋은 땅을 심어놓고 저걸 만약에 포도나무를 우리가 알고 있는 논 같은데 물이 좋은 일반 그 진흙 땅에다 심어놓으면 뿌리를 깊이 안 내려가도 얘가 열매를 맺거나 나무가 무성해지기 때문에 거꾸로 좋은 그런 자갈이나 모래 땅에 심어놓지 않는 포도나무는 얘가 줄기가 크고 입, 입만 입 무성해지지 실질적으로 열매 맺는데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너무 기름지니까 얘도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척박한 땅에서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로 왜좀 고통을 역경을 겪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포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역경 땅에.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날 어떻게 하면 포도끼리도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간격을 넓게 심어놓으면 영양분 편하게 빨아들일 수 있으니까 얘도 별로 경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와서는 조금 더 촘촘하게 심습니다. 그래서 지네끼리 경쟁하게. 이게 나무 심는데도 사람들이 별의별 하물며 식물도 경쟁을 해야 번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양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품질과 함이 매우 다른 와인이 생태면 생생됩니다. 생태밀용 LOC가 있고요. 생태밀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생태밀용 AOC가 있고 생태밀용 내에 그랑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랑쿨이는 이제 테스팅을 거쳐서 거치고 다시 그랑쿨이 내에 ABC로 그러니까 a b 로 등급이 또 나뉩니다. 생태밀용 Y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가 없는 것은 그냥. 등급이 없는 건 그냥 AOC 생떼밀리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나라 수입되는 건 보시면 생떼밀리용 그랑쿠리는 웬만한 건다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등급이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샤또, 바비, 그랑쿠리 붙어 있죠. 여기는 귓베 있는데 여기도 그랑쿠리 붙어 있죠. 얘는 여기 보면 퍼스트 그랑쿠리. 죠 그렇죠? 프리미어 그랑쿠리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생테밀리온 그랑코리 이렇게 되어 있죠. 프리미어와 프리, 비프리미어가 이렇게 나뉜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매독지방에 아까 샤또수 말씀드렸던 생때밀리온 샤또수는 더 많습니다. 그죠? 등급 A, B 나뉜다고 했죠. A가 4개, B등급이 14개, 그랑코리 클라스가 63개에서 81개가 있고 61개가 있습니다. 매독지방에다 그리고, 생태밀리용의 4대 샤또는, 보시는 건 샤또 오존, 샤또 슈발 블랑, 샤또 안젤루스, 샤또 빠비. 예, 요런데, 느낌들이 이렇게 다좀 다릅니다. 요게 생태밀리용 여러분들이 아시는 4대 샤또들의 것이고, 것입니다. 주로 얘들이 메를로가 상대적으로 많이, 그, 매독지방에 비해서 생태밀리용이 다른 건 메를로 비중이 이쪽이 더 많습니다. 메독지방은까베네 슈빈형 비중이 좀더 높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뽀물롤입니다. 그 옆에 있는 뽀물롤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뽀물롤은 보르더 와인 중에서는 제일 평균적으로 제일 비쌉니다. 땅따그리는 제일 조그만 것이 값은 제일 비싼 와인들. 그렇다고 등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얘는 무조건 비싸게 되있습니다 와인은 그 깊고 극한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를로가 주를 이룹니다. 여기는. 그래서 카베는 프랑하고. 주로 메를로입니다. 그래서 뽀무롤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로마시대부터 재배를 했고 성지 순례길의 그 중간 착그중 기착지였다고 하는 생태밀룡이 유명했으니까 당연히 중간 기착지가 됐겠죠, 옛날에는. 예.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뽀무롤 지역입니다. 예. 점토질에 산화철이 있거나 점토나 모래자갈에 섞여있는 점토가 조금 있는 그래서 메를로가 주품 중입니다. 가변의 프랑 조금 있고요. 가변 수문양 말벡도 있긴 했는데 거의 잘안 섞습니다. 유명한 와인들. 은 메를로 100% 와인 생산하는 건 여러분들 아시는 샤토 페트루스. 얘가 메를로 100%로 만들어집니다. 이 예. 앞에 요게 요요 상이 사실은 좀 멀리서 보면 부처님상 같이 생겼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아닌데. 그래서 부처님상이었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페트루스의 오너가 중국 여자하고 여성하고 결혼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새로 결혼을 했는데 그 이후로 사람들한테 한대 소문이 돌았던 게 뭐냐면 이게 부처상이다 이런 소문까지 돌아섰습니다. 이거 잘못 들어갑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어쨌든 뭐 패트리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이 고급 와인 산지이지만 와인 등급은 하나도 없는데 되게 이런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비싸고 유명한 와인들은 여기 다 있습니다. 샤또르뱅 샤또, 샤또 그죠 에반젤엘뭐 그다음 플레르페트리스 라플레르 트르타노이 이런 것들 있습니다. 이건 주로 메를로가 많이 섞여 있는 와인들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뽀물의 대표 와인 다시 나오죠. 뽀물의 와인은 무조건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만약에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부르고뉴 와인 좋아한다, 피노누아 좋아한다. 근데 거또 어느 지역 부르, 부르곤유 와인 좋아한다 그러면 무조건 그 친구가 사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나 뽀무럴 와인 좋아해. 아, 메를로 좋아해. 품종 좋아해. 그럼 어느 지역 뽀무롤 좋아해. 이러시면 그 친구 무조건 근처에 두시면 좋습니다. 같이 와인 마실 기회가 많아집니다. 아, 소떼른바르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떼른 여기 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라브 지역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베르사건고 옆이고요. 여기는 스윗 그 와인을 만드는데 여기는 토양이 자갈전토, 석회암도 다양한데 여기가 이 귀부와인이라고 불리는 세계 3대 그 노블루아시라고 부르는 귀부와인 귀하게 썩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침에는 안개가 쫙 낍니다. 강이 있어서 우리, 우리는 우리 강이라고 해서 무슨 무지국지한큰 강인 줄 알았는데 가보면 조금만 시내 같은 또랑 같은 게 쫄쫄쫄쫄 흘러가는데 그걸 걔네는 강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뭐 우리로 봐서 시내 정도. 근데 그게 아침 되면 이렇게 안개가 쫙 꼈다가 한낮이 되면 해가, 해가 뜨면서 이 안개가 싹 거칩니다. 그런데 안개가 끼다 보니까 여기에 포도가 익었을 때 곰팡이 균이 생깁니다. 그게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여기 보트리티스 시네레아라는 독특한 포도 균이 있는데 얘가 번식을 하면서 이걸 먹습니다. 포도를 먹으면서 이 균주가 그 껍질에 구멍을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껍질로 이제 수분이 증발을 하는 겁니다. 증발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약간 건포도화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건포도화된 그거를 이렇게 건포도화가 됩니다. 건포도화된 요거를 우리가 그 이탈리아 장인의 한땀한땀처럼 요걸 하나 하나 사람 손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각약 길면 한 달, 짧게는 보름간에 걸쳐서 요거 요 포트리트 시네리아가 먹어서 이렇게 저 곰팡이, 그 건포도가 된 것만 골랐다는 겁니다. 손으로. 골랐다서 그걸 가지고 와인을 만든 게 여러분들 옆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샤또 디게이라는 귀부 와인이 되고 이건 독특한 향이 납니다. 곰팡이 향인데 기분 나쁘지 않은 우리로 따지면 일종의 청국장 같은 오래 묵힌 묘한 곰팡이 향이 나는데 그냥 자스트 설탕한 단맛도 아닌 것이 기묘, 절묘한 맛을 줍니다. 그래서 얘는 오래들수록 단맛, 당도가 높다 보니까 오래들수록 좋은데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황금비였다가 나중에 이렇게 아예 갈색까지 갑니다. 오래되면. 근데 맛이 기가 막힙니다. 이거 한 병에 최근에 생산된 게 미니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수입되면 100만원 넘어갈 겁니다. 근처쯤 갈 겁니다. 7, 80만원, 100만원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어울리는 게 바로 프랑스의 파그라, 거위가 나고 무진장 잘 어울리는 와인이 바로 이 귀부 와인이라고 부르는 보트리티스 시네레가 먹었던 이 노블 노블 나시 아니고 사실 노블 라입니다 아로틴인데 누가 이거 잘못 썼는 죄송합니다 뭐냐하면 귀하게 썩었다는 뜻입니다 N이 아니고 R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만 골라서 한땀한땀 한땀 사람이 수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시 썩을 때까지 균 먹었고 건포가될 때가 기다렸다가 또 따는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네. 그래서 스위트와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미스윗이 고 스위트 화이트와인인데 세미스윗은 과하게 그냥 익은 포도 잔당이 1 0에서 45g 정도 되고요. 이런 아펠라시용, 이런 산지에서 나오는 것들이 되고 스위트 화이트와인은 귀부화된 와인 소위 말해서 그래서 이건 잔당이 45g 이상 됩니다. 그래서 묘하게 같은 그 스위트와인이지만 향이 달라집니다. 그 단맛 나는 와인은 크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스 와인이 있고요, 요처럼 노블로된 이렇게 귀부 와인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단맛 나는 와인들은 일부러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저기 이탈리아 리초 그, 어, 레토라고 부르고 프랑스에서는 밴드 파이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그건 이제 곰팡이를 먹은 게 아니라 포도를 따서 그늘에서 말리는 겁니다. 말려서 인위적으로 건포도화 시켜서 그러니까 수분을 날려보내거나 3, 40% 수분을 뺀 다음에 그걸로 와인을 만들면 와인 생산량은 적지만 당도가 농축된 당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중간에 발효를 중지시키면 얘가 또 단맛 나는 와인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한세 가지의 방법이 있고 설탕을 넣어서 달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와인은 이게 사토 딕겜이고, 예,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딕겜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뿐이다. 뭐, 이런 정도로 오만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드시는 이 삐에르 윗동에, 이 삐에르 윗동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지금 10년 이상째 하고 있고, 아까 앞에 나왔던 슈발블랑 나왔던 셀테빌리용 지역에 있는 그 슈발블랑의 또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양반이 바로 이 삐에르 윗동입니다. 되게 농담도 잘합니다. 양반 샤도티켓 보세요. 색깔이 사실은 이게 화이트 와인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색깔에서 점점 지쳐져서 심지어는 이렇게 검붉은 색깔까지 갑니다. 갈색 갈변해서 되게 다 비싸고 맛있는 와인들입니다. 이렇게 모여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5대 샤도를 모아놓은 겁니다. 쭉 종류별로 해갖고 그래서 보르더 와인의 아로마를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까베네 함량이 높은 와인은 블랙커런트, 아까 이런 말뭐 하죠. 어쨌든 블랙베리, 그린페퍼, 향신향이 많이 나고, 메를로가 많은 애들은 과일, 체리, 꽃향이 많이 납니다. 버섯향. 그래서 얘들을 블렌딩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로제나 클레레 같은 경우는 이제 딸기나 라즈베리 같은 향이 나고, 드라이와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레몬, 자몽, 열대과일 향이 나고요. 스위트 화이트 와인은 살구나 복숭아, 열대과일 향. 이런 것들이 난다고 보시고 옥통 숙성된 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닐라, 토스트, 브레글린 아로마 같은 것들이 납니다. 음. 그 다음에 보르도 화이트 와인 스타일 영안 보르도 앙트르드 메르 화이트는 신선하고 우아하고요. 오늘 드신 얘가 바로 앙트르드 메르 지역에서 나는 애고요. 그 다음에 오크 숙성한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그라브 지역에서 나는데 꽃 향들이 많이 아, 이렇게 꽃 향들이 많이 나는 복합적인 향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화이트 와인들의 그 종류들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5분 휴식하고 다시 진도 나가겠습니다.